사이코패스는 1920년대 독일의 크루트 슈나이더가 처음 공개한 개념으로 정신을 뜻하는 사이코와 결핍 또는 이상을 뜻하는 패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미국 브루크하멜 국립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 낭심의가 책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 때문에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좀더 극단적이고 잔혹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이런 사이코패스의 독특한 사고방식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 캐릭터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특히 표현에 대한 제한이 적고 자극적인 설정이 가능한 게임에서 이런 사이코패스 캐릭터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잔인 무도한 사이코패스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유쾌한 느낌의 사이코패스를 시작으로 무슨 이런 미친놈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저들을 혼란 속에 빠뜨린 사이코패스까지 그들의 잔혹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크리그는 보더랜드2 DLC에 등장한 캐릭터로 생김새랑 하는 행동들만 봐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현상금은 천억 달러, 판도라 행성에서 현상금이 세번째로 높았고, 제명은 하이페리온의 소유물이라는 다소 황당한 제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과거를 잠깐 살펴보면, 만악의 근원, 하이페리온사의 실험체로 있으면서 뭔가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간신히 탈출했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그는 생체 실험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뒤틀려버렸고, 판도라 행성의 무법자들인 밴디트를 죽이라는 명령에 쇠뇌되어 보이는 모든 밴디들을 사륙하고 있었는데요. 게임 중간중간 두 개의 자아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생체 실험으로 인해 이중인격 장애를 얻었다는 사실도 알수 있었습니다. Yeah, g r a Hey, remember back when we were sane? s 크리그는 매 순간마다 살인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자신의 원래 인격으로 추정되는 내면의 자아와 이야기하며 사륙을 억제하고 평정심을 되찾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 자체를 게임에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몰입시키고 크리그의 상황을 이해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도중 그의 대사를 보고 있으면 아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육두문자는 물론 야한 색드립까지 거침없이 내뱉었고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저들에게 어필했습니다. <목소리> d a d d a d d a d d a d 이런 중2병스러운 대사를 본 유저들은 크게 당황했고 게임의 설정을 알고 크리그의 마음을 이해했던 유저들도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진짜 제대로 미친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차분해 보이는 내면의 목소리도 어떻게 할수 없는 크리그의 이런 광기어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의 설정처럼 그가 사용하는 기술들도 제정신이 아닌 독특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목숨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해와 가까운 기술들을 선보였고 심지어는 폭탄을 들고 자폭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리그는 헤비메탈에 어울릴법한 화끈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유저들에게 사이코지만 강렬하고 유쾌한 이미지를 남겼는데요 캐릭터 자체의 개성도 워낙 강하고 플레이하는 재미도 남달랐기 때문에 다음 시리즈에서는 크리그가 어떻게 등장할지 기대하는 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바스 몬테네그로는 파크라이 시리즈의 대표 악역 캐릭터로 이런 미친 악당도 세상에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캐릭터인데요 하크라이 3하면 바스밖에 생각이 안날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안겨줬습니다. 대략적인 게임 스토리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친구들과 함께 방콕에 있는 루크섬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해적들에게 인질로 잡히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해적들은 섬 북쪽을 점령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납치와 임신 매매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치광이 해적들의 우두머리로 바로 바스가 있었는데요. 거친 입담과 함께 강렬한 이상을 선보여 미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바스는 게임 내 키워드인 섬의 공포이자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줬는데 플레이도. 중 주인공 제이슨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며 사이코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항상 주인공을 잡았다 풀어주며 자신만의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살인기 집단과 고립된 섬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서 유저들에게 알수 없는 공포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들도 이런 바스의 매력에 끌렸었는지 좀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영화 속 명대사들을 오마주하며 그의 광기어린 모습을 유저들에게 각인시키려 했는데요 <놀람> <놀람> 포레스트 건프에 나오는 런 포레스트 런을 오마주하며 바스의 광기어린 모습을 좀더 재미있게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유저들은 힘들게 주인공을 잡고 어이없이 풀어주는 모습을 보고 진짜 이놈이 원하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며 게임을 플레이했다고 하는데요. 바스는 어항에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주인공을 잡았다 풀어주기를 반복하며 무료한 일상을 달래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저들은 그의 이런 행동 때문에 게임에 좀더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바스가 등장하면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컷신을 감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총을 쏘면 쉽게 죽일 수 있는데 꼭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 주인공을 고문하며 괴롭혔습니다. It's okay. It's like water under the bridge. Did I ever tell you the definition of insanity? Oh, jeez. 주인공에게 있어 바스는 악몽 그 자체였고 실질적인 섬의 공포이자 광기였는데요 유저들은 바스의 등장만으로 긴장감을 느꼈고 그가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불안감에 떨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파크라이 시리즈는 유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악당들이 특히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바스와 견줄만한 악당이 바로 다음 시리즈인 파크라이 포에서도 등장했습니다 표지의 메인을 장식한 페이건 미는 전작에 등장했던 바스만큼 유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 캐릭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설정만 봐도 그가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한 인물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페이거는 어린 시절 마피아보스인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독점했었는데, 이후 키라트로 망명한 뒤 쿠테타를 일으키며 왕위까지 오르게 되었고,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전작의 악당들과는 달리 냉철하고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상반된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바스가 점심을 뺏어먹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진이라면 페이거는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부모님이 사라지면 차를 훔치자고 속삭이는 친구라며 그의 인성에 대해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크라이 시리즈의 보스답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하를 죽이면서 화려하게 등장했었는데요. I'm very particular with my words. Stop. Shoot. Stop. Shoot. Do those words sound s a m e o u t of control. I'm sorry, I didn't hear you What you s a d t got out of control. Not out of control. I hate when things get out of control. <laughs> One fucking shot, but you couldn't fucking do that! <sighs> And I got blood on my fucking shells! 페이건은 사람을 죽일 때 항상 별일 아니라는 듯이 침착하게 행동했고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유저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돈이 많아서 이런 여유가 생긴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차분한 말투와는 달리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페이건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알수 없는 행동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죽인 만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보여줬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제가 봤던 제일 충격적인 장면은 주인공 어머니의 유골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That's you. That's me. Although I'm not so sure anymore. Now your mother, my mother on 유저들은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유골함을 열어 뼛가루를 찍어먹는 슈늉을 하는 페이건을 보고 이놈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고통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즐기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인간 세계에 악마가 있다면 이런 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Go on! Cry for help! Try for help! Help! h oh, pathetic... No, cry for help! Help! You mean it, boy! Help. help! From your diaphragm! Shh, h h h 그리고 그의 복장 때문에 유저들 사이에서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의 핑크색 양복 그리고 섬세한 행동들을 보고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한 유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설정상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그만큼 페이건이라는 캐릭터가 유저들을 몰입시켰고 설정의 깊이감 때문에 다른 설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체적인 캐릭터 덕분에 유저들은 시나리오에 좀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상하게 주인공에게 친절했던 페이건을 의심하고 엔딩을 궁금해하는 유저들이 많았었는데요. 그의 성격만큼 엔딩도 충격적이었고 플레이 자체도 재밌었기 때문에 파크라이 4를 최고의 게임으로 손꼽는 유저들이 많았습니다 스테파노 발렌티니는 디이블 위딘 2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다른 게임에서 볼수 없었던 독특한 설정 때문에 많은 유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캐릭터입니다 그의 직업은 사진작가이자 살인청부업자로 게임 내에 등장하는 비밀조직 메비우스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설정을 살펴보면 메비우스는 프리메이슨의 버금가는 범세계적 결사단체 조직으로 스테파노는 이곳에 소속된 상태로 자신의 야망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세계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했을 때 개인사진전을 개최한 경력도 있었는데요. 그의 사진을 본 관람객들은 실제 사람의 신체와 내장들이 기괴하게 붙어있는 사진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었고 어느 신문기사에서는 그의 사진전을 가리켜 그저 기괴함만 드러냈을 뿐 예술도 못도 아닌 그냥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이자 잭더리퍼의 재림이라는 말까지 하며 그를 대차게 까고 정신이상자 취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유저들은 사진작가와 살인총부업자라는 키워드만으로는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스테파노는 릴리의 힘을 빌려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이 능력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술에 심취해 있던 그는 어느 순간 그 선을 넘게 되었고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과학적이고 잔인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극장 안에서 볼수 있는 피해 분수 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술에 미쳐있고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유저는 극장 안에 두건을 뒤집어쓴 채 앉아 있는 수많은 주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무척 기묘하고 독특해서 오싹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놀람> <웃음> 극장 중앙에 스테파노가 등장하고 <웃음> 자신의 최신 작품을 보여준다는 <웃음>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 알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와 긴장 했던 <웃음> 기억이 납니다. <웃음> 주민들의 목에는 스테퍼너가 미리 채워두었던 특수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동시에 폭발하면서 머리와 목이 통째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Picasso had his blue period. I have entered my crimson period. Shit! No, don't. w r e h o l d my latest creation. No. 이때 릴리에게 받은 힘을 이용해 시간을 정지시키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는 듯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는 이 작품을 살과 피의 꽃다발이라고 불렀고 유저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술과 함께 휩싸인 그의 모습을 보며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미치광이 사이코패스가 사진작가가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장면을 연출해낸 제작진도 정말 제정신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게임 속에서 등장했던 사이코패스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게임 속에 등장한 캐릭터들도 무서웠지만 현실 세계에서 저런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이코패스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무서울지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현실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름끼치고 공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